안녕하세요. 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아입니다. 자, 오늘은요. 어, 3월, 4월, 어, 자, 봄에 지천으로 이렇게 피는 봄나물 그 중에서도 어, 여성한테 어, 참 이롭고요. 우리 몸 안에 염증을 완화해주고 또 열을 내려주고 해독해 어, 해독 작용이 있는 어, 나물인데요. 어, 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어요 어, 그 민들레 아시죠? 자,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 할까 합니다 자 민들레는요 어, 그 연한 잎을 어, 우리가 이렇게 나물로서 해 먹어요 그래서 식용, 약용 예, 이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먹고 섭취를 하고 있는데요 어, 또약재 이름으로는 어, 포공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포공용은 어, 그 카테고리를 할때 본초로 이렇게 나눌 때요. 그 청열 해독약이라고 해요. 열을 내려주고 우리 몸을 해독시켜주는 음. 어, 이 중요한, 어, 참 좋은 약재인데요이약재 관련해서 어,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옛날에요. 어, 한 어, 처녀가 고민이 있었어요. 왜? 그 가슴에 그 옛날이잖아요. 가슴에 옹종이 생겼어요. 어, 지금으로 말하면 종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슴에 종양이 생겨가지고 막 붓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앞으로 딱딱하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많은데 이거를 또 의사 이렇게한테 찾아갈 수는 없었어요. 너무 이렇게 부끄럽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수치스러워서 참고 있고 그 아픔도 참고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아픔과 근심 속에서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그 몸종이 본 거예요 그 몸종이 가서 아, 너무 자기 주인이 이렇게 힘들어 하니까 그거를 그 어머님께 자기 그 주인의 어머님께 그 처녀의 어머님께 말씀드린 거예요 마님 저희 그 아가씨가 지금 가슴에 아, 지금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가 그 딱딱한게 생기고 너무 아파합니다 그랬더니 마님이 그 듣고 그말이조차그 옛날 분이니까 이게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도대체 어떻게 그런 병에 걸렸냐고 막 뭐라고 한 거예요 천그 처녀한테 그랬더니 그 처녀는 몸도 아프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막 밤새도록 막 화가 났죠 억울하기도 또 하고 화도 나고 막 슬프기도 하고 막 이러다가 아우 죽어버려야겠다 도저히 못살겠다 해가지고 막 죽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절벽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강, 강, 강에 이렇게 떼, 뛰어내리려고 이렇게 막 자살을 하려고 막 했어요. 근데 그 밑에는, 그 강에서는 이렇게 포시성을 가진 그 어부가 자기 딸과 이렇게 고기를 낳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낳고 있는데 조형한 가운데 갑자기 천모! 하나큰 소리가 난 거예요. 보니까, 어, 이게 뭐지? 하고 보니까 사람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그 사람을 그 처녀를 이렇게 구했습니다. 헤엄을 쳐가지고 또 구해왔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 소녀가 아이 처녀가 아그 가슴에 이렇게 병이 있어가지고 그 무언가 이렇게 멍울이 생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이렇게 그 죽으려 했다는 걸 알고도 너무 불쌍해서 산에 가서 이렇게 약초를 캐서 그 처녀를 달여 먹었다고 먹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을 먹이니까 어, 좀 얼마가 지나니까 며칠 지나니까 그 통증도 어, 없어지고 그 가슴에 있는 딱딱한 그멍울도 없어졌대요. 그래서 그 약초를 포공령이라고 불렸다고 해요. 불렀다고 해요. 그 다음부터 근데 그 포공령은 음, 그, 그 포시성을 가진 어부의 딸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서도 보면은 이 여성들 그 유방에 있는 종양을 치료하는 약재로 예전부터 이렇게 쓰였는데요. 당본초라는 본초학 어, 책에는 그 어, 여성 부인과 유방, 유방의 유방그 종양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동의 어, 보감에서도 죄송합니다. 목이 막히네요. <웃음> 자 동의 보감에서는 음, 그 열독을 내려주고 악종을 삭히고 또 멍우를 깨뜨린다고 해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어 우리 여성들 가슴 질환에 이 포공령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런 포공령의 그 효과에 대해서 어 우선 그 여자들 병유선염에 이렇게 좀 출산 후에 유선염 많이 걸리시잖아요. 어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 포공령을 가지고 약죽을 써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주시냐면, 1대1 포공령과 그 쌀을 1대1 비율로 이렇게 구람수를 이렇게 맞춰주셔가지고요. 우선 이렇게 포공령, 그 민들레 있죠? 민들레를 잘 씻어주세요. 그래서 씻은 다음에, 이렇게 좀진익긴 좀 다음에, 물에 좀달여주세요이 달인 물로, 어, 또, 그, 달인 물로 거기다 쌀을 넣고 주구 써주시면요. 그, 유선염도 아주 좋아지고, 예. 뭐, 그리고 그 가슴에 있는 멍울도 이렇게 삭히는, 이렇게 없애주는 작용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이 포공용을 이렇게 주구로 드실 때 주의할 점이 있는데, 이게 그, 좀 찬, 좀 서늘해요, 성질이. 그래서 몸이 차신 분들은, 음, 설사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약죽을 만약에 뭐 하루에 뭐 두세 번씩 먹고 매일매일 드신다. 뭐 이런 이유가 있으셔서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어 보통 한 3일에서 5일, 하루 두 번에서 세 번, 이렇게 기간을 정해주셔서 드시는 게 좋아요. 이게 좀 이렇게. 그찰 경우에는 좀안 좋게 설사가 나올 수 있듯이 아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너무 많은 양과 그러니까 오래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이 포공용 이 민들레가요, 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염증을 소염하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 뭐 위염, 위장에 염이 있거나 아니면 간장염, 간에 염이 있거나 아니면 담낭염, 그리고 뭐 인파선염. 뭐 그리고 요도염, 방광염 이런 쪽에서도 이렇게 열을 내려주고 소염하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좀나물로 써, 지금 봄이잖아요 나물로 해드셔도 맛도 괜찮고 어 우리 이렇게 몸 안에 염증을 없애주는데 도움이 되시는 약식으로 만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포옹용에 이렇게 우리 인체에 좋은 그 효과. 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이렇게 요즘 보니까 이렇게 여성 가슴에 그러니까 질환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슴에 그러니까 종양이 꼭 악성 종양, 암이 아니더라도 양성 종양처럼 많이 이렇게 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여성 이렇게 유방에 생기는 질환들은요. 어, 감성선하고 가장 관련이 깊어요. 왜냐하면 그 유방쪽, 여성 가슴 쪽에 비경, 위경 그리고 강경 이 영향을 주는데요. 어, 사람이 오랜 기간 동안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또 화나고 참고 답답함이 쌓이면 그 경락이 이렇게 막힙니다. 그래서 그게 막히게 돼서 그유방쪽 질환이 생겨요. 여성분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보다는요, 어, 왜 생기는지 원인이 더 중요하죠? 자, 감정적인 게더 커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일화 속에서도 보면요, 그 안에 꼭 포공령이 뭐, 뭐, 어, 여성 이렇게 종양에, 뭐, 유방 종양에 이롭다. 요런 단편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저희가, 어, 뭐, 힌트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그 여성의 그, 그 유방질 안에 보면은, 음, 약간 여성의 수치심, 그리고, 어, 이렇게 분노, 성냄, 그리고 참, 참고 이렇게 답답함이 있어요. 그 일화 속에서도 있죠. 그 어머님이 보면은 막 갑자기 와가지고 막 화를 내잖아요. 어떤 일인지도 모르고 자초지죠. 알지도 못하고. 막 화를 냅니다. 유전자 속에 제 생각에는 그 성냄이 이렇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소녀도, 아, 그 처녀도, 아, 또 성, 성격이 대단했죠. 예. 아, 정말 밤새도록. 막 화가 나고 하니까 그냥 죽어버려요, 자살해버려요. 예, 거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그 분노, 분노, 분노와 그리고 수치심 이게 여성 질환에 좀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런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정화시키 우리의 의식을 정화시키는 과정. 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명상, 명상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우리의 몸을 좀 이렇게 돌아보는. 이런 가정, 마음 공부, 어, 이런 걸로 우리의 이렇게 마음 수양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동의보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멍 가수, 여자 가슴에 멍을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어, 그래서 부인이, 어, 오랜, 오랜 기간 동안 근심, 걱정, 걱정을 하고, 그리고 환 화냄과 그 답답함이 쌓이면 멍울이 생기는데 그 멍울이 오래되면 암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처럼 그래서 이처럼 정신적인 그 이야기를 또 여기서도 해줬죠 동의보감에도 그리고 또 치료시 에 초기에 그 가슴의 멍울을 치료시에 어, 자기 마음을 맑게 깨끗이 하고 정신은 수양해서 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서도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는 게 어, 관리하고 또 약을 쓰더라도 치료할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 이렇게 어, 우리 여성의 건강에 대해서 제가 포공염,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음. 또 어, 에센셜 오일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요즘 현대사회는요. 여성분들 다 직장생활 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많으세요 음. 그래서 스트레스도 많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하거나 사회생활하면 참아야 될 상황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는 근데 우리가 이 화를 어떻게 어 우리가 분출하고 올바르게 감정을 내가 이렇게 다스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여성분들이 어 가슴에 그러니까 종양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거를 수술을 해요. 어뭐 악성이 아니에요. 암이 아니라 양성인데도 수술을 합니다. 그래도 또 재발을 해요. 음. 아니면 이 크기가 작아서 매년 이렇게 검사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어, 프랑킨센스 프랑키스 에스, 에센셜 오일과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어, 캐리어 오일, 뭐 코코넛이나 아몬드 오일에 섞어가지고 정량을 섞어서 그 흉부에 하루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어, 발라 주시는 것을 어, 이렇게 권해 드리고 싶어요. 어, 프라킨센스는 어, 유향에서 추출한 오일이에요. 자, 유향은요. 한약재로 어, 화를 거어야 됩니다. 자, 혈을 돌려 주고요. 어혈이라고 하죠. 어혈은 또 이렇게 혈이 정체된 거, 뭐 타박상으로 생긴 멍이라도 볼수 있지만 또 종기, 종양으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깨트려 주는 어, 작용을 해요 그리고 라벤더는 피부재생 치유의 효과도 있지만 우선, 우, 우선 우리가 선우막 화가 나거나 막 이럴 때 음,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주고 진정시켜 주는 작용도 있고요 또 여성의 호르몬을 이렇게 좀 안정시켜 주는 어, 영향을 주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두가지 오일을 섞어서 사용해 주시면 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오늘은요 어, 호공염, 어, 민들레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여성 음, 그 가슴, 가슴 질환 유방에 어, 유방종양에 좋은 어, 면에 대해서 어, 어, 개선 어, 도움이 되는 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에센셜 오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에센셜 오일은 어, 제가 말씀 게하있고안 했는데 꼭 정량을 바른 사용법으로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댓글란에 제그 이메일, 그리고 블로그, 그리고 저의 인터넷 쇼핑몰을 이렇게 올렸어요. 이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또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